안녕하세요 여러분 투건자입니다자 오늘은 아주 신기한 생물 엄청난 거미를 좀 잡으러 왔는데요 바로 우리나라의 전설이라 불리는 거미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또 잡을지 모르겠는데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볼 거예요 형형 형, 잡을 네. 수 있을 것 같아요? 어잘 모르겠습니다 <웃음> 네,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게 굉장히 귀하고 보기 힘든 친구여가지고 저도 채집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한번 생태 조성형 음, 한번 찾아보도록 그렇죠. 하는 건데 노력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웃음> 야! 자 그리고 오늘 잡는 개체들은 제가 채집해서 가져오는 게 아니라 관찰만 하려고 합니다 어 일단 이게 이름을 좀 알려드려야겠죠 저도 솔직히 이거를 막 사진으로만 보고 진짜 예쁘게 생겼다 이거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좀 했었는데 바로 주홍 거미입니다 진짜 여러분들은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이걸 못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고 그리고 사진으로는 만나봤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개체를 제가 꼭 관찰해서 여러분들께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우와 여러분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무늬가 겁나 신기하게 생겼는데요? 표범 같은데? 우리나라 이런 거 살았어요? 아까 이길래 잡아보니까 표범 동화병 같은데 아, 무늬가 진짜 되게 이국적인 느낌이에요. 외국산, 외국 도마뱀 그런 느낌입니다. 처음에 잡았을 때 이거 외래종인가 해서 옛날에 얼핏 본것 같아서 검색해 보니까 표범이네. 잘가라. 풀어줄게요. 슈우.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탈피각이 있는데요 여러분 백퍼입니다 백퍼 탈피각 아닌데? 탈피각 아니에요 이 거미? 거미야? 그거 사냥한 거 먹은 거 아니야? 거미 같은데요 이건? 아 탈피각인가? 탈피각 같습니다 이건 와 레전드 이거 백퍼입니다 백퍼 자 여러분 이제 한번 제가 한번 걷어볼게요 일단 그물을 걷는 게좀 쉬울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와 여러분 드디어 주홍거미 나왔습니다 이게 전대구물이 좀 신기하게 생겼는데 보통 땅거미들과 달리 좀 이렇게 부스러기들이 많이 날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좀 찾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막 이렇게 막이상 벌레들도 좀 붙어있고요 이거는 이제 주홍거미안컷인데 얼굴이 되게 뽀송뽀송하고 귀엽게 생겼습니다 어 사실 어떤 분들은 무서워 보일 수도 있는데 사실 거미축에서 좀 귀여운 편인 것 같아요 배 부분은 이렇게 되게 4개의 홈이 달려있고요 그리고 배가 진짜 그냥 비율적으로 엄청나게 큽니다 야이 전설의 거미를 잡게 되다니 너무 진짜 감격적이에요. 이몇 시간 동안 하면서 아 진짜 죽을 뻔했습니다 여러분. 일단 이 개체는 제가 가져가지 않고 바로 이 서식지에다 그냥 방생해주도록 할게요. 이금방에다가 바로 풀어주자. 여기다 풀어주면 금방 이제 만들 것 같아요. 자 여기 이렇게 놔주고 가겠습니다 저희는. 살아라. 잘 살아라 대신에 살아. 수컷 찾으러 가겠습니다. <웃음> 네. <웃음> 잘살아와 여러분 여기서 지금 전대금을 한번 찾아보세요. 어디일까요? 바로 여기 있습니다. 와 이렇게 좀 찾기 힘들고 되게 어렵게 되있는데 보시면 여기 주변에 이렇게 막 죽은 곤충들이 이렇게 모여있습니다 이런걸 발견하시면 좀 쉽게 찾으실 수가 있어요 와 여러분 한 마리가 또 나와줬습니다 이게 채도 안컷인데요 컷 보고 싶은데 좀 아쉽긴 한데 개체는 아까 개체가 좀 작지만 그래도 예쁩니다. 역시 레전드 스파이더자 이런 식으로 이제 주홍거미 집 주변에는 이렇게 개미 귀신이 좀 많은 것 같은데요. 아무래도 이제 스쿼지 이제 앙컷을 찾으면서 배회하다 보니까 그스컷을 먹으려고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. 이렇게 시체 있는 거 봐요. 공벌레 시체 어 뭐야. 여기 한마리 들어가 있는데요. 오 뭐야 뭐야. 나온다. 오 나온다. 오 나왔다. 아하. 하나 또 나왔는데요. 여기 전대금을. 이거는 이제 크기가 좀큰거 보니까 그냥 앙컷인 것 같아요. 저희는 찾는 게 이제 스컷이니 이거는 그냥 나. 가겠습니다. 안녕 자 여러분 오늘은 이제 원래 예정대로라면 집에 갔어야 되는데 저희가 오늘 좀 진짜 너무 빡세게 하고 그리고 아직 수컷을 못 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숙소를 지금 급하게 잡았습니다 어 사실 여기가 진짜 난방도 지금 안되고 조금 열악하긴 한데 그래도 내일 수컷을 꼭 관찰해야죠 자 그러면 오늘은 이렇게 좀 일찍 자고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영상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형뭐좀 나왔어요? 여기 나온것 같은데 거아니 어, 진짜요? 어, 이거 맞는 거같아 오, 오, 맞네요 그거. 이 뭉쳐있잖아, 그렇지? 네, 와. 아 근데 수컷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암컷은 무용지물이잖아. 그렇죠. 파기도 좀 애매하고. 그냥 따까요 이거? 그냥 가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 죄송합니다. 자, 여러분, 제가 아까 그 전대금을 좀 파봤는데 땅거미가 나왔어요. 한국인지 광명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땅거미가 나왔습니다. 근데 딱 이번에 안게 있어요. 이게 그냥 땅거미는 이제 이렇게 전대금을 전지금을 엄청 깔끔한데 이제 주홍거미의 전대금은 이렇게 엄청나게 더럽습니다. 막 이렇게 이상한 거 붙어 있고 막. 먹고난거 붙어있고 엄청나게 많은게 붙어있는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에는 이렇게 제가 주홍거미를 좀 관찰해봤는데요 와 여러분 진짜 수가 좋은것 같습니다 확실히 다른거 잡을때는 진짜 막 많이 나오고 엄청 그랬는데 주홍거미는 엄청 적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막 채집하기보다는 관찰정도로 해서 끝내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홍거미 이외에도 막 이제 공벌레 장수진의 그런것도 관찰했는데 그리고 주홍거미 스콧을 못봤어요 제가 아쉽게도 완성체 스콧을 못봤는데 다음에 이게 만약 관찰할 기회가 생기면 한번 관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영상은 더욱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. 안녕